사이버레카라고 아시나요? 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레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들을 조롱하는 뜻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마치 사설 견인차처럼 무슨 일이든지 사건 사고만 나면 풀악셀 밟고 부리나케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을 비꼬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락 고품격 전문 야매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우 이들이 문제시 되는 이유는 먹다 남은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 마냥 자체 생산한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가 아닌 타인의 콘텐츠와 약점들을 먹이삼아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뜨고 있는 유명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직접 사생활을 캐고 논란거리를 발굴한 후 그걸로 여론몰이를 하는 등 아예 처음부터 한 사람 잡고 보자는 식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복붙한 콘텐츠는 물론 제작자의 근거 없는 뇌피셜이나 루머까지 유포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저질찌라시 블로그의 고질적 문제인 악의적 썸네일과 어그로성 제목은 덤이죠. 여기서 단어 공부 살짝 하고 가자면 영어로 사이버레커이고, 레커의 어근인 넥을 먼저 보자면 1. 난파선. 2. 사고 자동차. 자네 등의 뜻이 있고. 3. 망가뜨리다. 파괴하다는 동사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3. 망가뜨리다 라는 동사 의미에 환류형전미사 이하를 붙여서 레코가 되고요. 뜻은 1. 파괴자 2. 레커차라는 의미가 됩니다. 유튜브 세상에서의 사이버레카는그 기능상 일 이번에 다 해당되는군요. 참고로 사이버레코가 외래어 표기법상 바른 표기라고 합니다. 유튜브라는 생태계가 탄생하면서 이들이 더욱 창궐하게 된 이유는 유튜브는 접근성이 굉장히 높고 영상 매체라 찍는 사람의 언변과 편집 기술만 받쳐준다면 기본적으로 재미는 보장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이슈만 추구하는 유저들이 저절로 많이 꼬이게 되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죠. 이미 사이버레카들의 영상을 종종 접했으면서도 아직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면 정배우, 뻐가 이슈왕을 비롯하여 강용석이 실소유주로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 크로커다일도 대표적인 사이버레카입니다. 원래 소문은 나쁜 소문이 더 먼저 멀리 퍼져나가고 수치상으로 4배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뉴스라는 것도 대개 사건 사고 즉 나쁜 소식들이죠. 영희가 철수에게 진실된 마음을 담아 초코렛도를 선물했다. 이런 개 뉴스로 나올 리가 없잖아. 물론 북조선 같은 동네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요. 송월동지가 정원 동지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악모를 담아 오늘도 가열차게 뭔 개소리야? 이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에 비해 더 유용한 정보라고 여기고 머릿속에 잘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인류진화와 연결된 유전적 명령이라고 진화심리학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유바라라리는 저서 사피엔스에서 약 7만 년전 인류는 언어를 통해 인지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인지혁명의 뒤따마 나쁜 소문 덕분에 인류는 더 크고 안정된 무리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쁜 소식을 공유하는 것이 개체의 생존에 무리 집단의 존속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저기 아무개가 저 고개 가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는 정보와 아무개가 저 고개 가다가 떡을 얻어먹었다는 정보를 놓고 볼때 어느 쪽이 더 유용한 정보이겠어요? 당연히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는 정보죠. 떡은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호랑이는 먹히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 연유로 나쁜 소식은 곧 고급 정보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한 라인으로 더 빠르게 전파된 것입니다. 이런 선택과 진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인류는 나쁜 소문, 뒷담화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사이버레카들이 맹위를 떨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이는 우리 유전자 속의 본능이기 때문에 뿌리 깊고 강력한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대상이 되는 유명인의 숨겨진 악행을 사회에 고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 특정 커뮤니티를 속속들이 찾아봐야 알수 있는 경고성 이슈를 대중에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는 등 옹호의 입장도 있습니다. 혜민이나 설민석 씨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죠. 원래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제가 레카이슈를 꺼내든 이유는 이런 사이버 레카가 판치는 유튜브 알고리즘 속에서 최근 착하고 바른 소식으로 눈길을 끄는 안티 레카 컨텐츠들이 발견되어 저의 흥미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보자면 좋아요와 구독을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